오늘 3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41분 22초에 뉴질랜드 케르메데 제도해역에서 규모 6.9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우선 규모 6.9라는 강력한 지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205.7km라는 진원의 깊이입니다. 3월 1일에는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진원의 깊이가 무려 598.9km였습니다. 3월 1일 파푸아뉴기니와 3월 4일 오늘 토요일 발생한 뉴질랜드 진원의 깊이 205.7km만 고려해봐도 일본 후쿠시마 해역에서 강진 발생 확률은 벌써 50% 이상으로 올라갔으며 1월 8일 반우아투 규모 7.2의 강진과 어제 3월 3일 금요일 규모 6.5의 반우아투 강진 그리고 2월 25일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 규모 6.0 강진까지 더 이상 하늘이 우리에게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할 것이니 대비하라는 게시를 주고 계시다는 진실에 대하여 우리는 더 이상 부인하면 안 되겠습니다. 3월 7일이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온도차에 의한 기압의 변화에 따른 2월 6일 강력한 터키 시리아에서 규모 7.8과 7.5의 연속 강진과 후발 강진까지 보름달의 악몽이 발생 한지한 달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제 3월 7일 또다시 보름달이 뜨면서 이번에는 그 악몽이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일본의 후쿠시마 규코 7 이상의 강진보다는 한국의 강진입니다. 이번에 만에 하나라도 한국에서도 강진이 연속하여 일본 에 이어서 연쇄 도민노로 발생한다면 우선 강력한 지진에 한국은 많이 놀라겠지만 놀라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지진에 대한 향후 의 대비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진 설계에 있어 80% 이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건물들에 대한 대비책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활성단층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지진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는 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진 상황하에서 이번에 갑자기 만약에 일본과 연쇄적으로 강진이 발생한다면 한동안 한국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저마다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왜 제대로 만들지 않았느냐고 상대방을 비방할 것입니다. 두달전 1월 8일 반우아투에서 규모 7.2의 강진 발생 이후 하루 뒤인 1월 9일 오전 1시 28분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진도가 4.0으로 추정되어 지진 조기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지진파중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피파를 토대로 자동 분석했을 때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추가 분석을 통해 3.7로 규모가 조정되었습니다. 역시 어제 3월 3일 바누아투 포트올리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같은 날 이번에는 한국 경남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